이게 쓰고 안쓰려도 안쓸때는 몰랐 거든요 근데 확실히 쓰니까 이게 예.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자, 조명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우. 요 드디어 오늘 뭐 사는지 아세요? 기다리던 조명이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유튜브 하면서 조명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조명을 하나 제가 구입했어요 스탠드조명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자! 본격적으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. 화이트가 출시된 게화이트와 블랙이 있는데, 일단은 제가 요거는 화이트거든요. 박싱에 손상이 안 가게끔 소펀지가 잘 되어 있고, 식으로 스탠드 고정을 해 주시고, 그리고 높이가,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죠? 높이가 조정이 되고, 그 다음에 조명. 조명을. 조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중간 책이 있어요. 그래서 뭐 구성품은 되게 단순하네요. 그다음에 충전은 USB 잭으로 충전이 되고 어, 여기에 조명 중간에 이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. 거치대가 또 하나 들어가 있구요 요거는 이런식으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나? 돌려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해요 참 간단한데 이렇게 하 스탠드를 요런식으로 업다운이 되네요 너무 간단해서 언박싱이라고 할것도 없어요 음,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제가 이것만 구매한건 아니에요 이번에 어요 마이크도 같이 이용하려고 요 마이크 거치대도 구매를 같이 했거든요 요것도 이렇게이렇게 거치대도 네, 고군입니다. 요새 어 캠핑장이 좀 한가하면서 아니 휴장을 했기 때문에 한가한 거죠. 한가하면서 요새 블로그도 열심히 하고 다시 어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요. 음어 유튜브 하면서 느끼게 된게 이제 뭐 이런 장비들 요새 많이들 찾으시잖아요. 집에서 혼자 촬영하실 때 그래도 뭐 외부에서 촬영하는 거는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간단히 촬영하더라도 어, 집에서 촬영하는 거는 조금 그래도 어, 좋은 영상을 어, 제공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요 조명을 하나 또 어,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또 모든 장비빨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, 조명을 하나 어, 구입을 했는데 일단 <웃음> 설치는 해봤어요 설치 해봤는데 이게 제가 원래는 그그 그 룩스? 어그 브랜드 거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,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. 어, 두개 이렇게 한다 해도 20만원 정도씩 하니까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. 근데 이 제품은 뭐 이것도 1200룩스 정도까지 밝기까지도 되고 조명도 어, 전구색, 그다음에 주광색 이렇게 어, 밝기도 조절이 되면서 선택이 가능한데 가격이 되게 저렴하더라고요. 8인치, 12인치 이렇게 되니 전 12인치짜리 구매했는데 이게 69,000원 이렇게라서 뭐두개 하더라도 하나 값도 안 되니까 저렴하더라고요. 그래서 음 전원을 이렇게 끄면 이 상태가 돼요. 아무래도 음 조명이 있을 때랑 없을 때가 좀 차이가 나겠죠. 그래서 이제 해보면 어네 조명이 안 들어왔을 때는 일반적인 이게 쓰고 안 쓰려도 안쓸 때는 몰랐거든요. 근데 확실히 쓰니까 이게 예.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. 자 조명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우. 조명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우 이게 피부가 제가 뭐 뷰티 블로거는 아니지만 어, 피부 톤이 좀 달라진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밝기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. 주요를 할수 있어요. 너무 뭐 밝아도 안 되니까. 지금은 이제 전구색 톤 그리고 어 버튼을 또 누르면 이렇게 어 형광색 조명으로 어 톤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. 지금 on/off 하는 거고, 또어그 중간 단계, 주광 색과 전구색의 중간 단계를 이렇게 어 키실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. 처음 해보는데 저도 뭐 카메라가 낯선거라서 이런식으로 어, 조명의 차이를 느끼면서 촬영을 할수 있어요. 뭐, 여러분들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양지대 어, 양지대 영상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이렇게 어, 이게 저도 뭐 카메라로 찍어 화만 보듯이 제가 찍히는게 좀 낯설긴 한데 지금 딱 보면 이게 조명을 켰을 때, 이렇게 끄면, 아, 이렇게 확 죽죠? 어, 아, 이게 톤이 틀리구나, 진짜. 오. 어, 아, 근데 이게 제가 안경을 껴서, 린이 반사되는 조금 단점은 있네요. 네, 그거는 뭐 양쪽으로 이렇게 키거나 하면은 요거는 없어지긴 하는데, 그래도 뭐 이렇게 각도를 좀 정하면서, 반사각게 없는 위치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. 되게 신기하네요. 그리고 이게 음어 마이크도 이렇게 스탠드로 어 이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. 저도 혹시 몰라서 마이크 하나 같이 샀는데 마이크 받침대랑 그리고 이렇게 높낮이가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.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눈에 반사가 입혔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반사각이 좀 없어지겠죠. 네. 그런 단점들은 이제 이용을 해보시면서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이동... 제가 구매를 하려고 했을때 두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받침대가 삼각대 형식으로 펼쳐지는거니요 그러니까 접혀졌다 펼쳐졌다 그러니까 이동할때는 이게 더 수월하고 그런게 아니고 집에서만 사용하시면 이제 아예 원형판으로 되어있는게 또있더라고요 그거는 게 만원 저렴해요 59,000원 이었는데 뭐 이동할 수도 있으니까 스탠드, 삼발이 스탠드형을 구입을 했고 음, 일단은 어, 저도 조금 이렇게 이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장비를 저도 처음 써봐서 어, 이렇게 마이크도 어,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, 좋네요 우리 집에 갑자기 방송국이 되는 듯한 기분도 들고 어, 좋네요